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디렉터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파워 디렉터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모든 편집 프로그램에도 다 있고요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서 거의 모든 작업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라인의 개념을 이해를 잘 해두시면 앞으로 강의할 때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약간씩만 다른 부분을 제외를 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디렉터를 실행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파워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광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원래 트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다른 프로그램들은 1번 트랙이 밑에 있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트랙을 위로 쌓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다른 프로그램들 배우실 때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부분이 전체가 타임라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부분을 트랙 또는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번 트랙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트랙에서도 위에는 비디오 트랙, 밑에는 오디오 트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불러오게 되면 이 영상은 1번 트랙에 들어가 있는 영상 클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클립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클립이 생성이 되면 빨간 바가 하나 생깁니다. 이 바를 인디게이터 혹은 플레이 헤드라고 부릅니다. 이 바가 딱 멈추면 정확하게 5초, 5프레임 이 지점에 있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진을 쫙 나눠서 있는데 플레이 헤드가 있는 부분을 딱 정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면을 통해서 화면을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사람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밑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영상을 하나 더 올리게 되면 위에서 봤을 때는 밑에 클립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위에 틀에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좀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하다보면 은 이해가 될 겁니다. 간단한 타임라인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렸고 이제 전체적인 걸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보시면 여기 이렇게 줄자 표시 보이시죠? 이 부분은 자눈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를 얼만큼 나타낼지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꾹 눌러서 이렇게 시계 모양처럼 나왔을 때 이렇게 늘려서 타임라인 길이를 늘리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또는 마우스 휠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누르고 휠을 굴리게 되면 이렇게 타임라인도 길어집니다. 또는 또 여기 밑에 부분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잡고 이렇게 움직여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비디오 모양이고 이 모양이 오디오 트랙이라서 각각 비디오 오디오 트랙인데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체크박스가 있고 자물쇠 모양 있죠? 체크박스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클립에 비디오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오디오는 나오는데 비디오는 나오지 않게 되죠?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도 오디오를 하게 되면 이제 비디오만 나오고 오디오나 안 나오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자물쇠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게 되면 아예 움직이지 않게 되고 마찬가지로 오디오 트랙도 같이 누르게 되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오디오 트랙만 잠그게 되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됩니다. 요럴때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요 부분을 딱 잡고 끌어줍니다. 그러면은 트랙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트랙 이름을 변경하거나 그렇게 하는 기능인데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넣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도 트랙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마우스를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잡고 쭉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작업을 해가지고 복잡하다 싶으면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오디오 트랙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보시면 여기 전체 비디오보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리는 거를 한꺼번에 늘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트랙 추가를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트랙을 하나 더 추가해서 레이어를 만든 상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트랙을 추가할 를때 비디오 트랙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오디오 트랙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일단 비디오 트랙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트랙 아래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디오 트랙을 선택을 하시고 이번 트랙 아래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까 이번 트랙이었던 곳이 올라가면서 이번 비디오 트랙이 따로 생겼죠? 이렇게 기본적인 타임라인이나 트랙 개념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는 이 부분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분들 계실테고 여러가지 트랙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요 체크박스를 활용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눌러보시면 SVRT라고 나옵니다 요 부분이 이제 뷰어에 미리 보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런 창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셔서 챕터 트랙 표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조 탭에 보시면 챕터 룸이라고 있습니다 요 챕터 룸 같은 경우에는 편집을 할때한 챕터 한 챕터 나누잖아요. 이 챕터 안에 뭘 만들겠다. 그럴 때 챕터를 나누는 거고요. 저는 크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 밑에 자막 트랙은 마찬가지로 여기 보조 탭에 보시면 자막 룸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이 부분에서 자막을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또 하나 자막 창이 생겼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나중에 강의를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트랙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역시나 체크박스를 통해서 활성화, 비활성화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클립마커 트랙 표시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업을 하다가 클립 부분에서 이 장면을 선택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이 물방울 모양 나온 부분에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클립마커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눈금 표시 쪽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타임라인 마커를 추가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생겼죠. 요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클립을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클립의 마커는 이동이 됐는데 타임라인의 마커는 이동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물방울 표시는 이 클립에 대한 설정인 거고요. 타임라인 마커는 이 타임라인 전체에 대한 설정인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다시 누르게 되면 트랙 추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빈 트랙 제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세 가지 트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트랙이 더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빈 트랙 제거. 요거를 눌러주시면 다시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예를 들어서 타임라인에 영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빈 트랙 제거를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클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우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랙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존에 있는 트랙에서는 빈 트랙 제거라든지 트랙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트랙만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트랙을 선택을 해보면요. 이렇게 색깔이 조금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2번 트랙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한 트랙만 활성화를 누르게 되면 나머지 여기 체크박스는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얘만 플레이가 되는 거죠. 인디게이트가 이렇게 움직여도 여기는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바로 이어서 모든 트랙 활성화를 눌러주면 이렇게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체크박스가 표시가 되면서 모든 트랙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시 오른쪽 눌러서 모든 트랙 잠금 해버리면 모든 트랙이 잠겼습니다. 절대 안 움직이죠? 이럴 때는 Ctrl Z를 눌러주셔도 되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잠금 해제를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작업을 막 여러 가지를 할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비디오 트랙 높이 조절.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수동으로 당겨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조절하셔도 됩니다. 아까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복사 대상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선택한 트랙에 대한 클립들을 다 통째로 복사를 해서 다른 트랙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 2번 트랙을 선택을 하고 복사 대상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위치를 정하면 되겠죠? 저는 3번 트랙 아래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2번 트랙과 3번 트랙이 벌어지면서 복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이동 대상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조절을 하고 싶거나 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도 되긴 하지만 좀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 대상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3번 트랙 위로 옮기겠다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한번 트랙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트랙 음소거 트랙 음소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선택한 트랙에 오디오를 꺼주는 거고요. 그리고 타임라인 연결창 해제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게 되면 타임라인이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크게 해가지고 이 부분만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편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다시 연결을 하고 싶으면 오른쪽에 이거를딱 눌러줍니다. 그럼 다시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타임라인에 거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